수분진장연구 정글몬스터 세라마이독을 소개해요 털에 가려져 놓치고 있던 우리 반려동물의 피부건강 체크 해보셨나요? 건조서 가려우면 발을 많이 핥는다고 해요. 건조하고 갈라지고 붉은기와 가려움은 수분 진정이 필요하다는 SOS 신호 연고. 건조함과 갈라지는 사라지고 촉촉함만 남아요 거부가 먹고, 팔타도 걱정 없어요. 예쁜 예쁜 길 생생.